착한 목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착한 목자입니다 착한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하여 목숨을 바칩니다 목자가 아닌 사꾼은 이리가 가까이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두고 도망쳐버리지요 그럼 양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리가 양을 물어가겠죠이그 모든 사꾼 같으니 목자만큼 양들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남은 양떼들은 뿔뿔이 흩어지겠지요 여러분 나는 착한 목자입니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알고 있지요 예수님 목사 아니었어? 그러게 앞으로 양떼목장을 차리려고 하시나? 여러분 내 말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내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칩니다 내 네, 우리밖에 있는 다른 양들도 있습니다. 나는 그 양들도 데려와야 합니다. 내 양들은 내 음성을 알아듣고 와서 마침내 한때가 되어 한 목자 아래 있게 될 것입니다. 양식을 데려다 알아보드릴까? 큰 양대의 무리를 만드실 거같은데 그러게 예수님이 양들을 위해 목숨까지 바치신다니 뭐 그렇게까지 하시지? 사랑이 많으셔서 그래. 동물들을 사랑하시니까. 아버지께서는 내가 목숨을 바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결국 나는 다시 그 목숨을 얻게 될 것입니다. 누가 나에게서 목숨을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바치는 것입니다. 나는 목숨을 바칠 권리도 있고 다시 얻을 권리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 아버지에게서 내가 받은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유다인들끼리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저 사람 마귀가 들렸어. 저런 미친 사람 말을 무화를 듣고 들 있어. 마귀를 들린 사람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하겠소? 더구나 마귀가 어떻게 안못 보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한단 말이요?